어. 어 어. 신쿡 싱크 추가로 또 주시는데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. 참. 그럼 너그 명랑핫도그, 치킨텐더, KFC, 닭광정, 요거 맥날, 세, 네, 제고수추가했 아오아아가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편의점이 있잖아 큰거라고 그 골짜기에 인간은 실수는 너무 못갑다 잠깐 밥을 시켰는데 짬뽕이가 묻어가지고 오늘 욕당을 시켰어요. 제가 서울 살때 자주 먹었던 것 같은데... 이렇게... 닭볶음탕에 고기 200g 추가를 했어요 추가를 했는데 이게 남은 양이고 이 용기에 다안 들어가가지고 이 용기 이 용기에 다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또온 겁니다 이거는 4종 반찬, 2종 반찬인데 옛날에 반찬 그냥 주셨는데 반찬 퀄리티가 더 올라가고 거의 원가로 이제 반찬도 이게 700원짜리 이게 1,400원인가? 이렇게 판매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된장찌개랑 제육이랑 밥! 이렇게 하는데도 13,500원 그리고 이거는 3,000원짜리 카레 추가 아직 안깐이두 가지가 또 남아있습니다 반찬이랑 그래서 카레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네. 매운 카레라고 해서 한지하네요. 따로 드라마 중에 따로 매운 카레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걸 먹어보면 먹어볼까요? 그냥 캡사이신 있거든 나도 캡사이신 있거든 똑같은 가루 아니에요? 누구? 카레가 맛있다 카레 먹어볼까? 음. 맛있으니까 내가 봐준다 요 돈가스가 금괴돈가스라고 해서 비싸거든요 음 우리 집 앞에 돈가스만 파는 데 있는데 거기랑 거의 쏘쏘한데 가격은 얘가 조금 비싸요. 근데 얘가 조금 두꺼워요. 자몇 끼니를 한꺼번에 시킬 거면 음, 음 나쁘지 않다. 이건 플랫브레드의 서브웨이클럽이었나? 이 네. 여기에 그마 추가했어요. <웃음> 아가 그거 듣던 거냐? 야, 야, 대고얘 왜? 야, 야. 아, 근데 아 가득 좀. 어, 그래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보 근데 드라마 보면 진짜 깨끗하게 작잖아요과 소. 과소 포장이라고 해야 되나? 드라마는 안에 내용물 진짜 조금 넣 실제는 나 진짜 먹기도 아, 막 좋아. 힘들 정도. 그래서 좀양상 조금 넣어달라고 해요 이거 덮서 먹을 때도떨려고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